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어제까지 베이스 무료 나눔 댓글을 다 받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거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한번 다 확인을 해봅시다 댓글 같은 것들을 남자친구랑 같이 시작했던 아크 홈난한 PVP에서 속꿉장난하다 버려지고 PVE에서 홀로서기하며 어렵지만 신나게 이것저것 해보는 중입니다 번듯한 파밍 베이스가 생긴다면 소꿉장난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크 할 때는 집터가 항상 없었기에 땡목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부족도 성장을 했고 더이상 땡목집에서 아날로그하게 생활할 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번듯 번격적... 본격적이죠? <웃음> 네,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에버레이션 철수급도 원하니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그렇군요 3주 전쯤 시작했는데 모든 지역에 토디작이 되어 있어 집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게 짓긴 했는데 성장하기 너무 좁은 집 같아요 그래서 저런 베이스 있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고민 하트를 줘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아크 처음 시작했을때부터 계속 pve를 했었는데 잠깐 pvp 해보려고 해서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pve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려는데 저번에 친구가 싹다 철거해 버려서 이번에 집으면 집을... 어, 귀찮기도 어, 귀찮은거는 안돼요 이번 아크 할인해서 처음 사보고 사서 해보고 있는데 건축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자원집 받아보면 집 짓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비공식 pv2만 하다가 공식 pvp로 넘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 pv2에서 살면서 힐링을 즐기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된다면 아크의 뼈를... 아크의 뼈를 묻고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웃음> 어... 제가 고민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트까지 줬었는데 컴퓨터 살 돈이 없어서 모바일 아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3년이 지나서야 컴퓨터 아크를 시작했고 pvp만 하던 유저였습니다 pvp에서 아크를 처음 하는 친구를 데리고 집이 털리고 그렇게 다같이 하루에 많으면 10시간 정도 하였고 열심히 해서 복수전을 다같이 준비하고 1개월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하루 남기고 다 털렸으며 두번 연속 보스전이라는 목표를 좌절했습니다. 약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 유력 후보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DM을 다 드렸고 이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음한 분께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분 빼고 연락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랑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어, 그 고3 되시는 분은 다른 분한테 양도 양보를 하겠다 하셨어요 자그 빌드의 그 취미 그 빌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그 분한테 아아 <웃음> 이분은 또 캐릭터를 잃어버렸대요 이거 레벨 1이면 에버에서 좀 하기가 좀 모한데 아 오신거 같네요 174? 나보다 높은데? 이거 맞아? 어네 들리세요? 네네네 네어 일단 뭐 여기가 베이스고요 네네 뭐 저도 받은거라 뭐 딱히 자랑할건 없고 엄청 크네요 네좀 오래 하셨던 분한테 받은거라 네. 일단 뭐 자원은 저번에 이벤트 때 제가 좀캐 놨고, 네. 요 화로에 아직 안 구워 놓은 철들이 좀 있어요. 좀 빠, 빼셔야 될 되고 구우실 때, 네. 네. 뭐 가솔린도 여기 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오너 넘겨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나가시면 이렇게 네. 네. 주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잘 쓰시고, 네. 네. 즐 게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아유. 네. 네. 그럼 즐게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